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먹기 좋게 손질된 싱싱한 손질 생전복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전복 수라간의 손질 생전복인데요 번거로운 전복 손질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이 전복 수라간의 손질 생전복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정 지역 완도에서요 자체 생산한 다시마와 어 미역만을 먹을 기회 활전복을 받는 즉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일이 손질 다 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전복 사면은, 어, 칫솔로 이렇게 닦고, 이 빼고, 전복 이 빼고, 내장 제거해서, 그리고 조리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대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음. 비린내 때문에 이런 전복이나 굴 이런 거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전복수락관의 손질 생전복은요 비린내가 거의 없다고 해요 활 전복을 손질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전복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전복수락관의 노하우를 통해서 손질하고 포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냉동하거나 삶지 않는 완전 생전복이라고 해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질한 생전복 그리고 전복 내장 그리고 전복 껍데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껍데기를 왜 보내주느냐, 의아하신 분도 계실테지만 우리 보통 캠핑 가면은 조개구이 해 먹듯이 어, 전복을 여기에다 위에 올려놓고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전복 버터구이나 이런 거해 먹을 때 접시 대신에 이 껍데기 위에다 두면 은 디피도 되고 너무 좋잖아.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맛이지만 그 모양, 디피 디스플레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음. 저는 오늘 이 전복으로요. 버터구이를 해 먹을 거고요. 그러고 보다 이 내장으로는 전복과좀 살을 좀잘잘 종종 썰어가지고 전복죽을해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조리해서 갖고 올게요. 땡지 않고, 같은 애는 한 대도 기름 끼겠구먼. 우리는 할때이 내장이 커지거든. 예. <laughs> 렇 짜잔, 여러분 전복 수락관에 손질된 성 전복을 만든 전복 버터구이와 전복 죽입니다. 총 여덟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세 마리는 다져서 내장과 같이 전복 죽을 만들었고요. 다섯 개는 이렇게 전복 버터구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섯 개는 제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두 개만 제가 먹고 나머지 세 개는 부모님 드릴게요. 이것 봐요, 여러분. 그 보내주신 그 전복 껍데기에 전복을 버터구이한 걸 올려주니까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역시 디스플레이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기대돼. 전복이 진짜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탱글탱글하고 크기도 크고. 요 전복 버터구이. 음, 음! 쫄깃쫄깃하다, 전복이에요. 음! 다음은 전복죽. 전복죽. 이제 엄마가 딱 보시더니 이 사람들 손질 너무 잘했다는 거야. 왜냐면은 전복 내장 같은 거 손질하다 보면 터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도 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전복 내장도 뚱뚱뚱뚱 살아가지고 전복이랑 전복 살이랑 전복 내장 넣고 탕수 넣고 찹쌀 넣고 이렇게 죽을 만들었습니다. 음. 맛있겠죠? 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지금. 와 맛있겠죠? 음! 전복을 넣어서 전복이 씹히고, 그, 내장의 고소한 맛도 나고요. 음! 확실히 전복 살을 갈아서, 전복 살을 달아서 넣으니까 씹힌 식감이 너무 좋은 건데요. 음! 이렇게, 이렇게 튕겨준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어 오늘같이 진짜 오늘 진짜 춥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에 전복죽 먹으니까 속이 되게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전복수라간에 손질 생전복을 이용해서 전복버터구이와 전복죽을 해먹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 전복 사면은 막 칫솔을 닦고 입 빼고 내장 제, 내장 분리하고 해가지고 전복 따져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열어서 전복 손질 그 자르기만 해서 전복 버터구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내장이랑 전복살을 이용해서 전복식으로 만드니까 진짜 빠르고 진짜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음. 진짜 내장이 하나 터진 거 없이 너무 잘포장되어서 왔더라고 와 진짜 감독감도 거기다 전복 퀄티 뭐야 역시 청정적 완도에서 자란 전복이라서 그런지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신선함이 살아있는 전복이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이런 죽한 그릇 따뜻하게 먹으면 속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